부정 청탁을 통해서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과연 오래 갈수 있을까요? 어, 여러분들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청탁금지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은 2015년 3월 27일에 제정된 법안입니다. 어, 2012년에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한 법안이 되겠습니다 정식 명칭으로 말씀드리자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 법은 공직자뿐만이 아니고 언론인 임원과 교직원까지 확대해서 적용되는 우리 생활에 가까이 다가와 있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을 부정청탁금지하고 금품 등 수수의 금지의 두 영역으로 나눠서 사례 중심으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서 창업에 도전하시는 많은 분들이 청탁금지법을 보다 쉽고 올바르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청탁금지법을 왜 만들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어, 과거에 우리 사회는 청탁과 접대 문화를 관행처럼 여기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로 인해서 어, 불합리한 피해를 입거나 부당한 이득을 에, 취하는 일들이 발생 하기도 했었죠 어, 이러한 부정한 청탁하고 접대를 금지해서 공직자 등으로 하여금 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이 모든 국민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죠 공직자 등또 공직자 등의 배우자 또 공모 수행을 하는 사인 등이 적용 대상이 될수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등에는 공무원과 관련 법률에 따라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또 공직유관단체하고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 각급학교 교직원하고 학교 법인의 임직원 그리고 언론사 임직원 등이 있겠습니다. 아, 두 번째로 공직자 등의 배우자 또한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 등을 수소하는 것이 금지가 되는데 이는 공직자 등에 대한 금품 제공이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어, 이루어지는 것을 금지시키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공무수행을 하는 사인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인데요. 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사람, 또 공공기관에 파견돼서 근무하는 민간인, 심의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을 말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께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실 경우에 선정평가 단계에서 만나시게 될 평가위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아, 이 법의 큰 줄기 중에 하나인 부정 청탁 금지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에서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14가지 직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인허가랄지, 행정처분, 또 인사, 입찰, 보조금 배정 지원, 재화와 용역의 사용, 수익 점유 등, 또 어, 입학, 병역업무, 평가, 판정, 또 행정지도, 단속, 수사, 재판 등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어, 그런 분야이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지만 지나친 제재로 인해서 우리 사회를 더욱 경직되게 만든다면 법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법에서는 7가지 부정 청탁의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이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 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의 요구, 또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등의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청탁이 안되면 금품수수도 물론 안되겠죠 어,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금품 등을 절대 수수해서는 안됩니다 아, 또한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한 번에 100만원 또 1년에 걸쳐서 총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해서는 안되게 돼있습니다 더불어서 공직자 등은 수수금지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금품 등의 수수도 부정청탁과 마찬가지로 공직자 등에 대한 지나친 통제를 막기 위해서 8가지의 예외사유가 있습니다.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제공되는 금품 등또 친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공익적인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이고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또 기념품 홍보용품 등 기타 사회 상규에 따라서 허용되는 금품 등은 수수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 의뢰, 부조의 목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3만원 또 선물과 경조사비는 각각 5만원까지 수수할 수 있고요 또 농수산물과 가공품, 화환, 조화의 경우에는 10만원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여러분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 마주하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셔야 할까요? 어, 먼저 부정청탁을 받게 된 경우에는 거절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아, 그런 거절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부정 청탁을 받게 되면 서면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금품 등을 받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부정 청탁이나 금품 등의 제공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했을 시에는 그 법인과 단체도 제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각별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부정청탁에 관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사업 지원자 A가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지형교관의 담당자 C에게 직접 찾아가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는 경우는 제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A가 자신의 알고 있는 일반인 지인 B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B는 자신의 지인인 해당 지원기관 담당자 D를 통해서 지원기관 담당자 C에게 수혜를 부탁하는 경우는 부정 청탁으로 인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때 직접적으로 청탁을 부탁한 지원자 A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그리고 A의 친구인 일반인 B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그리고 B의 부탁을 받은 지원기관 담당자 D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어, 마지막으로 사업 담당자인 C는 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일반인 A하고 어, 창업지원사업 담당자이고 어,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B는 어,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는 친구 사이입니다. 그렇지만 A는 B에게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350만 원의 금품을 제공을 했다고 봅시다. 이때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더라도 일반인 A하고 공직자 등인 B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다음 사례입니다. 창업지원사업 정책 수혜자인 A가 창업지원사업 담당자이면서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B에게 10만 원가량의 상품권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이 경우 A는 청탁금지법의 처벌 대상이 되고요 또 신고가 됐을 경우에 제공금액에 2에서 5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청탁금지법의 의미와 적용대상 그리고 주요 내용을 부정청탁금지와 금품 등 수수의 금지로 나눠서 살펴보았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 내에서 부정한 청탁하고 접대 등 금품 수수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 처리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7.7%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강해지는 만큼 앞으로도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위한 국가적인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창업의 바다를 항해하고 계신 에, 여러분들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나를 바꾸는 청년, 어, 세상을 바꾸는 창업, 화이팅!